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저희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신제품은 뭐 저희 판매하고 있는 주행 충전기예요. 변한 게 없는 것 같죠?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기능을 개선해가지고 그 개선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개해 드리는 김에 이 주행 충전기 설치 방법 특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그 CCCV 주행 충전기라고 해가지고요 어 일정한 전류 그리고 일정한 전압으로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제품이에요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인산철 보조배터리에 또 연결을 해요 그러면 마치 한전 충전기처럼 그 가정에서 쓰시는 충전기 220V짜리를 한전 충전기라고 합니다 그 충전기처럼 인산철 배터리를 완충시킬 수 있는 제품이에요 출력은 20A 요 정도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120A 배터리 충전하는데 대략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치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또 설치 방법 없으면 안 알려드리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충전기를 저 상품 속개니까 구입하는 걸 노골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충전기 구입을 하실 때 추가 상품에 전선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전선입니다. 추가 상품에 있는 전선. 자, 추가 상품에 있는 전선은 두 가지예요. 양쪽에 XT90 단자가 있는 전선이 있고요. 요거는 보조배터리 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로 충전하는 전선이에요. 어떻게 꼽을까요? 여기 보면, 서브 배터리라고 적혀있죠? 한글로 적을 걸 그랬나? 여기다가 꼽아요, 전선을. 길이는 2m 정도 됩니다. 길이는 2m 정도 되고요. 요거를 배터리 충전 단자에 꼽으면, 똑똑하죠? 오우! 꼽으면 끝이에요. 자. 요렇게 꽂고요 그리고 요건 메인 배터리 쪽 선이에요 여기에는 이 봉투를 열어볼까요? 봉투를 열어보면 메인 배터리 쪽에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헷갈릴까봐 단자를 암수 구분해줬습니다 이 부분을 자동차 메인 배터리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그 단자 종류가 다양해요 굵기가. 그래서 저희가 6mm랑 8mm 단자를 함께 넣어드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차에 맞는 배터리 단자를 찾아가지고 찝어주셔야 됩니다. 작업은 해주셔야 돼요. 총 전선 4m가 추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선을 왜 추가 상품으로 했냐. 이게 실리콘 전선이에요. 전선 가격만 뭐 2만원대 후반입니다. 2만 6천원 그럴 거예요. 전선을 상품에 넣어 버리면 기존에 전선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이미 설치해 가지고 전선이 설치된 분들은 중복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전선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파냐 무조건 그럼 저희는 편해요 편하지만 전선이 필요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분리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배터리 선이 2m 인데요 만약에 짧다 그러면, 저희 보조 배터리 연결선의 특징은 한쪽은 앞놈, 한쪽은 순놈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나는 2m 가지고 짧다, 4m가 필요해, 그럼 보조 배터리 전선을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선 길이는 앞놈, 순놈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요. 6m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 개를 선택하시면 연결, 연결해가지고 6 m 를쓸수 있겠죠. 그럼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했고요. 보조 배터리 연결했습니다. 순서는 큰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메인 배터리. 자 이게 자동차 배터리라고 쳐보죠. 자동차 배터리라고 쳐볼게요. 자동차 배터리랑 연결을 합니다. 자동차 배터리랑 연결을 할게요. 연결을 했어요. 어 그런데. 두 개를 연결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충전이 안되죠? 불도 안들어왔죠? 들어갔나요? 안들어왔지? 왜냐? 이 주행충전기는 시동을 걸었을 때만 자동차가 주행중일 때만 스위치가 켜지도록 만든거예요 주차했는데도 충전이 된다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전기를 설치하실 때 귀찮은 작업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음첫 번째 귀찮은 점이 뭐냐면요 스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달아주는 거예요 그 스위치는 뭐냐 바로 자동차의 ACC 단자입니다 자동차에서 시동을 딱 걸면 은 그리고 자동차가 주행 중일 때 전기가 들어오는 단자예요 그 단자를 찾아가지고 전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전선을 그렇게 연결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나는 귀찮다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 단자가 있죠. 확대 좀 될까요? 와가지고 자 여기 하나는 ACC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어인 볼트라고 적혀 있네요. 뭔가 잘못 적은 것 같긴 하지만 위에 a c 예 위에 아래 아래가, 아래가 12볼트 플러스가 나오는 단자예요. 그러면 ACC에다가 연결하고 볼래요? 되나, 되나 안되나 한번 봅시다. ACC에다가 하나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12V 플러스를 공급해주면 얘는 전원이 들어와요. 여기도 12V 플러스가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작동을 시작합니다. ACC 단자에 연결하기, 자고 나는 스위치를 달겠다. 그러면 이두 단자에서 선을 연결해가지고 스위치를 달아주시면 돼요. 지금 충전이 되고 있죠. 아까 그 배터리 완충이 돼 있어가지고 충전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충전이 되는 배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스위치를 만들어서 연결했고요.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20.20 안표 정도가 나가고 여기 화면 찍을 수 있나요? 네. 예, 19.92A, 20A 정도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요 정도면은 계산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자, 기 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용량에 나누기 충전량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20A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20 나누기 20, 완충에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40을 가지고 있다. 240 나누기 20 완충에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이 충전기 지금은 간단하게 충전기 자체에서 전기를 공급받아가지고 스위치에 넣었고요. 원래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위에 하나만 쓰면 돼요. 밑에 쓸 필요 없이 위에 하나를 자동차의 ACC 단자를 찾아가지고 연결해야 됩니다. 근데 ACC 킥 박스를 분해하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킥박스 말고 우리는 ACC 단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퓨즈박스에서 퓨즈박스에서 어떻게 찾냐 일단 이게 퓨즈박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퓨즈박스, 자동차 퓨즈박스라고 생각하면 뚜껑을 열면 은 뚜껑에 그 퓨즈 용도가 써 있어요. 근데 거기서 ACC 또는 요새 아 뭐라고 써져 있었는데 까먹었다 그렇게 단자 이름이 써져 있고요. 근데 단자 이름만 가지고 못 찾겠다.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예전에도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테스터기를 하나 준비합니다. 테스터기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이 마이너스는 자동차 어, 차체 페인트가 벗겨진 곳에다가 꼽아주세요. 꼽아준 다음에 플러스를 찍는 거 이때 퓨즈를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동차 시동을 끈 상태에서, 끈 상태, 끈 상태보다는 저게 더 좋아요. 어차피 자동차 키는 돌리면은 3단계로 돌아갑니다, 키는. 첫 번째, 딱 누르면은 자동차에 전원이 들어가요. 라이트는 안 켜지고요. 이제 이제 자동차 한번 전원이 들어간 거고요. 한번더 돌리면 그게 ACC 상태예요. 그 다음에 한번더 돌리면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데 거긴 스프링처럼 손을 넣으면 튕겨서 다시 ACC로 와요.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건 다른 상태에서는 시동이 꺼져 있거나 살짝 키를 돌렸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오고 끝까지 키를 돌렸을 때 전기가 들어오는 단자를 찾는 게 저희 목표예요. 어떻게 찾냐. 마이너스에다 꽂고 전압을 측정합니다. 먼저 키를 약간만 돌려주세요. 그 앞에 계기판에 미등이 들어오는 정도로만 그 상태에서 찍어가지고 전압이 0이 되는 퓨즈를 찾아내세요. 0이 됐죠? 그 다음에 한번더 키를 돌려가지고 ACC 상태로 만든 후, 아까 0이 됐던 애들 중에서 12V가 나오는 단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 단자에다가 연결하면 됩니다. 뭐를? 아, <웃음> 자, 뭐를? 이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연결할 때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퓨즈를 보면은 퓨즈를 빼볼게요. 퓨즈 다리에다 연결하는데, 이거 어차피 교재니까 퓨즈 다리에다가 전선을 연결하는데, 이 퓨즈를 보면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전기가 들어오고 인이라고 합니다. 인단자 한쪽은 전기가 나가는 단자예요. 아웃이라고 해요. 자, 전기는 방향성 있게 흐르잖아요 만약에 전기가 이렇게 흐른다 치면 이쪽이 인 이쪽이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내볼게요 자, 두 개의 다리 중에 우리는 인에다가 전기가 들어오는 다리에다가 연결이 될까요? 나가는 다리에다가 연결을 해야 될까요? 문제 아니에요 땡 틀렸어요 아웃에다 연결해야 돼요 아웃에다가 왜아웃에다 연결해야 되냐? 네. 여러분들이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전선은 몇 년을 쓰다 보면 쓸리다가 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차체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고 차체는 마이너스 합선이 네. 됩니다. 아 합선이 됐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 뭐? 바로 퓨즈예요. 퓨즈. 아, 인에다 연결하면은 전기가 들어오는 데기 때문에 여기로 전기가 들어온다고 쳐봐요. 그럼 전기가 들어와서 퓨즈를 안 통하고 바로 공급이 되죠? 네. 여기가 합성이 돼도 퓨즈가 안 끊어져. 음. 그런데 요거를 아웃에다 연결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 전선이 까져가지고 합성이 됐을 때 퓨즈가 끊어지면서 화재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안전을 위해서 아웃쪽 다리에다가 연결하는 게 좋다. 그럼 아웃쪽 다리를 어떻게 찾냐? <웃음> 네. 또! <웃음> 테스터기가 나오는 거야. 아까 전기가 들어오는 걸 찾았죠? ACC상태에 네. 전기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퓨즈를 빼면 퓨즈를 빼면 구멍이 두 개예요. 다리가 두 개? 꼽는 구멍도 두 개. 이두 개의 구멍에서 ACC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구멍 중에서 하나는 전압이 잡히고 하나는 전압이 측정이 안 돼요. 전압이 잡히고 측정이 안 된다. 어느 게 아웃일까요? 첫. 아웃. 아웃은, 어, 둘다다 다 근데 측정이 되잖아요. 아니요? 주, 시동을 켠상태 시동을 켰어요. 그럼 이두 개의 단자 중에서 전기는, 전압은 하나만 측정이 돼요. 아, 시동을 두 개의 단자예요. 저는 인에서만 측정이 됩니다. 아, 인에서만 측정이 돼요? 네. 그러면 어느 쪽? 측정이 안 되는 쪽 다리에다가 연결을 네.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데 제가 차 분해해가지고 설치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차에서 위쪽 다리가 아웃이었어요. 이 위쪽 다리 이렇게 꼽을 때이 위쪽 다리가 아웃이었어요. 물론 어떤 차는 브랜드에 따라가지고 다를 수도 있겠죠. 아웃에다가 설치해주면 좋다. 그러면 시동을 딱 걸었을 때 ACC쪽으로 신호선이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서 켜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방법과 사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기에서 추가된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번 제품과 똑같아요 추가된 기능 첫번째 이거요 저희 주행 충전기를 내놨을 때 많은 문의가 들어왔어요 뭐냐 내 차는 24V인데 12V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24V 차에서 12V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방법이 있냐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저희 충전기는 안되고요 MPPT 있죠? MPPT를 사용하면 MPPT는 감압 DC-DC 컨버터거든요. 전압을 다운시켜주는 MPPT를 달면 됩니다. 그렇게 안내드렸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입력을 12V, 24V 겸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볼까요? 지금 자동차 배터리에요. 24V 배터리... 배트... 어, 켜야지 충전기 켜고. 꼬 맞어요. ACC 단자까지 꼬 맞고 불 들어왔나요? 네. 자. 다다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동차2 14V 시동 걸면 큰 트럭은 29V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살 바뀌었나요? 문제가 잘 되죠. 문제 없어요. 네. 자. 충전량 한번 받았습니다. 보세요. 예. 자, 이 제품은 이제 12V, 24V 겸용입니다. 24볼트 차량에서 12볼트 배터리 충전할 수 있어요. 대박이죠? 오우 오우. 자, 드디어 수건 사업을 해결했습니다. 네. 두 번째. 자, 중요한 것도 두 번째 나간다. 이 배터리 이제 이걸 뺄게요. 네. 뺐어요? 빼면 뭐라고 표시되나요? 아이고. 갑니다선 아. 예, 뭐라고 표시됩니까 지금? 전 안보여 제자리에선 4 6이라고 표시됩니다 예. 또 저희 고객중에서 그렇더라고요하 아, 나는 24V 차량인데 24V 주행충전기도 만들어달라 아, 따로 만드는거 귀찮잖아요 아까 네. 뭐랬어요? 겸용이라고 했죠? 네. 입력 24V 되면 출력도 되면 좋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12V 24V라고 써져있어요 이 주행충전기는 24V 배터리도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인선처리 해볼까요? 틱! 하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29.2 야. 와. 와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아니다? 몰라겠어요. 또 다른 제품이 있는지. 와. 아, 최초라는 말은 하지 말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어쨌든 이 제품은 24V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한 12볼트 24볼트 겸용 인산철 주행 충전기입니다. 야, 수도 되고 와우 예, 예. 입니다 걷다가 하나 더 중요한 거. 네. 우리 고객 중에서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내 차량은 12볼트인데 24볼트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24에서 12는 많아요. <웃음> 24에서 아니, 24도 있고. 없다고 단전지집시다단전지집시다 <웃음> 됩니다. 된다고요. 자, 전압을 낮춥니다. 12볼트 차량까지. 뚜루루루루 뚝, 낮췄어요. 뭐라고 표시되나요? 9 1 2완가 나고 있어요. 예. 충전이 되든지 배터리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아, 충전은 안 됩니다. 이거 12V 배터리를서에 빼놨거든. 아, 어. 큰일 나죠, 그러면. 오케이. 그래가지고요.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뭐냐면 되게 나죠. 편하잖아요. 아, 네. 여러분 이거 쓰실 때 겸용이 됐거든요. 여러분 보조배터리 12V면 꼭 12V라고 놓고 써주세요. 아, 확인해야 아. 될게더 늘었습니다. 아. 좋아지는 아. 만큼 네. 좋아지는 만큼 확인해야 될게더 늘었습니다. 이거 AFG에다가 출력이라도 하나 해야, 해가지고 같이 보내야 될까봐. 네. 예. <웃음> 예. 예. 이상으로 그러니까, 아주 편한 기능이 추가가 됐죠. 12V, 그리고 24V 겸용 주행 충전기입니다. 단점. 아, 이거, 세팅 잘못하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했던 건데, 워낙, 이런 걸 찾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약간 겁나게 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망가뜨릴까? 어떡하지? 고뇌야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응? 글쎄요. 우리 글쎄요. 님들이 잘 확인하셔 주시겠죠? 확인하는 거 쉬워요. 어... 일단 보조 배터리 네. 연결하기 전에 화면 보면 전압이 나옵니다. 29.2면 24V 배터리 용으로 세팅된 거고요. 네. 딱 해가지고 14.6이 됐죠? 그러면 12V 인산철 배터리 충전 용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 공장 기본값은 몇인가요? 공장 기본값은 12V인데요. 네. 이게 포장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 에이. 쉽게 가나 보군요. 네. 네. 그런 거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그럼 새로 나온, 새로 나오는은 아니지 기존 것보다 성능이 개선된 주행 충전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